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원블록 생존하기 3일차. 자 오늘은 얘들아 이거 뭐지 원블록 생존하기 어 미션이 뭔줄 알아? 뭔데? 뭐야? 바로 엔더 드래곤 잡는 거였잖아. 벌써 까먹었어? 와우 엔더 드래곤이들. 음, 오늘은 진짜 어 저번 주는 좀 놀았다면 이번 주는 어 열심히 일해보자. 뭐야 뭔 소리야 어, 이게? 앵무새다 앵무새가 나왔어? 어. 와 앵무새 어떻게 고용하지? 내가 좀 네이버에 쳐볼게 앵무새 씨앗 씨앗으로? 우리 씨앗 좀 찾아보자 앵무새 어? 어, 씨앗 찾았다 호박씨 오 어, 다이아몬드 켰대 야 어, 다이아몬드 켰어 나도 내놔 네, 어 잠깐만 네, 나. 앵무새를 고용했는데 앵무새 그거 효과가 뭐야? 어깨 귀여워. 올라가 어문 아, 줘봐 문문 문 열어봐 내가 이 앵무새를 좀 데리고 와야겠어 세 마리 다 데려가 그래? 근데 어깨에 어떻게 왜 달아? 한 마리는 내가 고용했는데? 그냥 우클릭하면 돼안 되는데? 앵무새는 안 되나? 어! 야! 올라갔어! 가까이 가니까 어. 쟤가 네 마리가 됐어! 괜찮아 같이 살면 좋지 아! 리아야 인사해! 우리 꼬꼬야 어? 꼬꼬 하이 어, 안녕 꼬꼬야 <웃음> 꼬꼬랑 인사해 아 꼬꼬 머리 어, 뭐? 이쁜지 한번 도끼로 스담스담좀 어? 해볼게 아 주인님 앞에 있는 건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이게 아, 어디서잉 어 꼬꼬야 꼬꼬 날 때리면 어떡해 어? 여우다 여우? 어, 다이 엄청 잘 나와 야 여우가 야 잠깐만 우리 템 가지고 도망치고 있어 죽여? 아니 저 물고기가? 아, 야 우리 다이아몬드 우리 거 훔쳐갔어! 야 영웅, 영 잡아! 하나 달았어! 에드라 애들아, 영웅가 우리 야, 아이템 갖고 도망가고 있다고! 잡아! 얘 아니야, 얘 아니야. 저쪽에 다이아드 회수했어. 다이아 회수했어? 그래? 다행이네. 영웅 냅둬. 귀엽네. 얘들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. 염메나 너도 일하고 싶은 거야? 응 음, 줘봐 나도 이란 좀 해볼게 와줄게. 그래 이제너 해. <웃음> 어 정리 여기 안에 두, 여기 안에 내가 쓰던 것들 넣어놨어. 정리 좀 부탁할게 나가서 힘들다 정리도. 후. 그래 야 여맨이 정리 하나도 안 했네. <웃음> 그냥 막 <웃음> 그냥 놨어. 넣어놓고 나갔네.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지러운 것들은 냅뒀어 그냥 막 넣었어. 이게 정리 안한 거야. 그런가어 <웃음> 어, 업그레이드다. 다이아몬드 도끼 그냥... 만들어야지. 다이아몬드 도끼를 만든다고?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야 오해야 오해. 이 진짜 코코... 만든 거 아니지? 아니야 꼬꼬야 뭐 만들어 된다고? 아 고마워. 어, 얘들아 이제, 이제 지옥벽돌이야. 어! 어! 어 잠깐만 얘네 금교원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오오오금막막금 무기 막, 막, 금막 나오는데? 쟤네는네랑 쟤네는 거래할 수 있는 거야? 이거 뭐야? 이건 뭐야? 음쟤네한테금 아. 주면 아이템 어 야, 이거 그거 내거 이거 내거 라이트다 이거 잠깐만 가만히 있어 <웃음> 다이아 곡괭이 국갱이. 다이아 곡괭이가 필요해 아까 전에 누가 다이아 도끼만 <웃음>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 아니 아니 이게 다이아몬드 여 개가 있어. <웃음> 네. 다행이다 둘다 있으면 좋지 아니, 근데 니가 아. 열심히 캔건데 왜 니가 다이아 그치? 세트지? <웃음> 아야 이거 켜진다켜진다 오오 어, 옵시디언 옵시디언 옵시디언이다 이거 지, 지옥 아이제 발... 다이아 곡괭이 있어야되네 어어 맞네 누가 다이아몬드 도끼만 만들지 않았다면 <웃음> 누가 만든거야? 어 댕댕이 손에 다이아몬드 도끼가 어? 어이 녀석 나스빈이 없구나. 어? 누가 먹고 어? 아, 야, 야 진짜 아파 그거 야 그게 진짜 세다 점프 때리면 이게 몇 데미지인지 알아? <웃음> 아, 와 진짜 많이 달아 <웃음>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신참 어 잠깐만 이거 네더랭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네더이트네개더캐아두개더 네더. 캐야돼 아 오케이 한번더캐 볼까? 대장감 하는데 뭐 오! 오! 잠깐만! 오! 오! 오! 오! 내 대지다! 아! 아, 얘들아! 나만 야, 두고 가지마 얘들아! 야, 저기 애들아. 이 안에! 아! 저, 요루루! 저 안에 요루루처럼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! 너 뭐가 어? 있니? <웃음> 와 순간 요루루 두 마리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 요루루가 갑자기 두 마리가 나오는 거 있지? 특별히 훈으로 너네 방금 나왔던 요루루처럼 맞아서 죽고 싶니? <웃음> 미안해 <웃음> 오, 야야야야야야 도망가게 내! 도망가게 내! 도망가게 내! 도망가게 내! 안 돼! 도망 위에 막아야겠네 얘들아 천장이왜 뚫려있지? 그니까 러 아까 터졌나봐 아 뜨거! 아 뜨거! 잠깐 저거 아 잡.. 자... 애들아 아거 잡.. 아, 자... 애들아 블레이즈 잡아야돼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떡해? 저거? 야 애들아 큰일났어! 블레이즈랑 우리 같이 살게 생겼어! 원거리 무기가 없어서! 이거 댕댕이에 삼지창이 있잖아! <웃음> 맞다! 귀가 던지면 쭉 떨어지는데? 아 뜨거! <웃음> 어떡해 우리? 미안하다 삼지창! 너가 희생해야돼! 잡아! 못 맞췄어! <웃음> 못 맞췄어! <웃음> 그거 <그걸 안> 하나를! <하래. 웃음> 야, 우리 어떡해! 야, 쟤랑 같이 살게 생겼어! 응. 아니야, 쟤 떨어질걸? 안 떨어져, 쟤 날아다니네잖아! 어, 야! 요르루다 왜, 쟤? <웃음> <웃음> 어디, 어디? 야. 왜 자꾸 요루르해 꼴! 얘들아, 이거, 네. 이게 뭐야? 어, 그거! 어. 지옥에서 이제 타고 다니는 팩 같은 거야. 아, 이거, 이거. 안장 있으면 타고 다닐 수 있어? 응. 음. 진짜 귀엽겠다. 안장 나중에 구해오고 타자. 야, 야, 야, 야. 얘가 어. 계속 쳐다봐. 우리 감시한다. 문 닫아. <웃음> 창피하다. 아, 요루루 뭐, 전혀서 꽤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. 뭔 소리야. 저거는김리아님이라고 물타리 닮았다. 오. 어. 오, 요루루다. <웃음> 요루루. 아나왜 왜 이렇게 많아? 나 인기스타야? 아이 오늘 요루루가 좀 많이 나오네 한번 죽여볼까? 나... 뭐 나오나? 아이고 아 지훈아 들어가 <웃음> 아, 그래 지훈아 집에 가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무슨 <웃음> 사이에 <웃음> 아니네 지훈이 되게 이쁜데? 아, 되게 그래? 착각하고 있나봐 너네 야얘비 맞으면 안돼! 얘비 맞으면 안돼! 얘비 맞으면 지금 죽... 지훈아 들어가! <웃음> <웃음> 지훈아 지금 안돼! <웃음> 들어가 들어가 <웃음> 들어가 <웃음> 어 됐다 어안아 <웃음> <웃음> 저거 머리카락 몇 가닥 안 남은거 <웃음> 김미아라고 아니 내가 아는 <웃음> 아, 수도 있지 절대 요루를 말하는게 아니었어 요루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야 이거 뭔데 아, 아. <웃음> 근데 <웃음> 셋이서 동시에 때리니까 엄청 빨리 죽는다 어 무서울게 없어 와왜그 빨리 되죠? 원래 동, 동시에 캘수 있는거 아이고? 이러면 네덜 라이트 하나 만들 어, 수지야 지훈이가 네가 많이 줬나봐 딩댕아 래속미협해서 이렇게 아가려 어이가 없어 야! <웃음> 야, 야, 저기야, 야 어떡해, 지훈이한테 <웃음> 왜그래? 지훈이 넌 되게 못파 아, 아, 지훈 <웃음> 지훈이 되게 <웃음> 야 지훈이 아, 남자친구 있대 왜, 지우, 왜 그래? 지훈이 지훈이 야. 되게 볼품없이 죽는다 <웃음> 지훈이 차여버렸네? 어이! 또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와 나와 나와 나와 <웃음> 아니 왜 그래 너네? 자 하자. 아이 자꾸 질척거려서 한번더 주겠어. 아니야, 지훈이는 그렇게 안 생겼어. 진짜 이뻐. 실제로는 얘들아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치 그치. <웃음> 그아 <그치? 웃음> <그치? 웃음> 빨리 이쁘다고 말해. 지훈이가 옆에 뒤에서 지금. 와, 되게 이쁘다. <웃음> 되게 이쁘다. <웃음> 막았어. 아이 못 <웃음> 생겨가지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웃기네. 근데 이거 이 정도 옵시디언이면 우리 지옥 갈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 어, 그런가? 어, 잠깐만. 어, 어, 어. 옵시디언 봐봐. 뻥뻥뻥뻥뻥 얘들아 옵시디언 좀 봐봐. 보자. 몇개 있어? 옵시디 뭐라? 옵시디언이 어디 몇 개? 아흑여석흑여석 다섯 개 있어 나. 이거 누구한테 주면 돼? 수교석? 나나 나. 여기 뒤에. 어? 용암 생겼다. 아 어, 지옥이 어, 이럴 거야 뿌. 봐. 얘들아 부싯돌 부싯돌 갖고 와봐. 부시돌 아까 어딘가에 있는데어 그치 그치 부싯돌 하나만 있으면 돼. 자. 어이 어이 어이 라이터 좀 에이, 하나 만들어줄래? 어나 철이 어디 있는지 몰라. 아! 잘못 꽂았어! 얘들아! 얘들아 칼 챙겨와! 이제 가게 지옥. 자 드디어 지옥 포탈을 열었습니다. 근데 지옥에 갈 거면 음. 금 무기 하나... 그금 뭐시냐 그거 하나 만들고 가야 되잖아. 아 그게 뭘까? 거기에 사는 금부족들이 금을 아끼고 있으면 떼거지를 몰려서 때리거든. 아 진짜? 응 음. 정말 똑똑하다 그러면 몇 명은 다녀와 난 캐고 있을게 그래서 금이 얼마 없어서 좀몇 명만 갔다 와야 될것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자 어쨌든 얘들아 우리가 지옥 포탈을 열었어 드디어 엔더드래곤을 깰수 있는 한 단계 앞서 간 거라고 그치? 음. 댕댕아 너 먼저 들어가 봐 지옥으로 나가 나? 가서 뭐야, 나 소감을 말해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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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지옥에서 사는 게 맞는 거 같아. 어쨌든, 여러분들, 원블럭 생존기 다음 화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